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이제는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라서 제주도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제주도 여행하면서 정말 좋았던 여행지 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정말 신나게 놀고요. 저도 아주 즐겁게 즐기고 왔던 여행지입니다. 후회 없는 제주도 최고의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보시고 다녀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드라마단에 앞서서 빵이네 t v 구독하시면 전국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없는 제주도 여행지 첫 번째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입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제주도 제주시 1100로 3198-8 넥슨 컴퓨터 박물관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8,000원 어린이 6,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4인 가족이 가신다면 테라 티켓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성인 2명에 어린이 2명 패키지 요금이 테라 티켓인데 할인된 2 5 0 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본요금인 메가티켓에서 5천원을 추가하시면 기가티켓 구매가 가능한데요 기가티켓에는 메맥스 또는 기프트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메맥스와 기프트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데 관람시간이 있다 보니까요 오후 5시 30분에 외포마감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과 설날과 추석 당일에는 휴관입니다 그리고 매해 3월에는 휴관이라는 것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워낙 에 인기 좋은 제주도 여행지다 보니까 사전 예약은 필수인데요 아, 정해진 인원만 관람하다 보니까 더 쾌적하게 박물관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다른 박물관하고는 달리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체험하는 체험형 박물관인데요 관람 중에 퀴즈나 게임도 있으니까요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전시 해설가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있는데 매시 정각에 1층 웰컴 스테이지 입구에서 시작하고요. 어, 무료입니다. 맞아요. 마우스처럼 생다 마우스예요. 먼저 도슨트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듣고 박물관 퀘스트를 풀어나가는 매맥스를 하시면 되는데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맥스는 5천원의 이용료금이 있는데 아이들이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우스 만지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우스의 구조하고 원리를 배우고 실제 작동하는 마우스를 제작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만원의 체험비용이 있고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1층 웰컴 스테이지는 컴퓨터와 마더보드를 신체 사이즈로 재현한 컴퓨터 극장이라는 콘셉트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컴퓨터는 알지만 역사라든지 컴퓨터 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컴퓨터의 역사하고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플로피 디스크도 오랜만에 보고요.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게임의 BGM도 들으면서 추억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상용화된 그래픽 온라인 게임으로 기네스북에도 등록된 바람의 나라 보급판도 볼수 있고요. 다양한 컴퓨터의 역사도 볼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애플에서 거의 50년 전에 개발한 개인용 컴퓨터인 애플1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애플1은 최초로 키보드하고요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2층은 오픈 스테이지인데요 게임 속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오픈 스테이지는 게임의 역사를 조망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나 저나 2층 오픈 스테이지가 가장 즐거웠던 그런 공간이 아니었나 하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곳입니다 각자 줄을 서서 게임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400여점의 하드웨어하고 800여점의 소프트웨어가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게임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닌텐도나 소니게임기 네오지오 같은 다양한 게임들도 실제로 즐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요 아, VR도 체험이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VR게임도 할수 있습니다 3층은 히든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준 일상을 변화시킨 즐거움을 살펴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상 속 컴퓨터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인형을 움직이는 게임을 하면서 코딩이라는 개념을 익히는 체험도 할수 있고요 아, 과거에 다양한 컴퓨터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컴퓨터의 발전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랩 3.0 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우스 만지작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모니터를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아이들이 직접 마우스를 만들고 꾸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든 마우스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고요 그리고 지하 1층은 스페셜 스테이지라고 해가지고 박물관 기념품 하고요 넥슨 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프트숍도 있고 다양한 일러스트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도 있고요 아,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넥슨의 게임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바퀴 둘러보고 이제는 말씀드렸던 매맥스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퀘스트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문제는 어렵지 않으니까 아 누구나 쉽게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면 제1층에서 기념품도 받을 수 있고요. 아이들이 워낙에 즐겁게 놀다 보니까 한참 즐기다 왔었는데요. 후회 없는 제주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후회 없는 제주도 여행지 두 번째는 제주 센트럴파크입니다. 제주 센트럴파크는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비자님로 60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7천원, 어린이 4천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제주 센트럴파크가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세그웨이 고카트를 타고 세계여행을 할수 있는 건데요. 세그웨이 고카트와 센트럴파크를 패키지로 하면 13,000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도에 카트를 탈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직접 운전을 할수 있는 곳은 제주 센트럴파크가 유래했었는데 키가 130cm만 넘으면 안전하게 헬멧을 쓰고요. 세계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어리다면 뒤에 아이를 태우고 고카트 체험도 가능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냈던 곳중한 곳이요. 바로 이곳 제주 센트럴파크였는데요. 고카트 체험이나 미니어처 세계 건축물들을 둘러보는 재미도 있고요. 어린이 보드 체험이라든지 물고기 자켓 체험같이 정말 즐길거리 다양합니다 먼저 고카트를 타고 세그웨이 고카트장 한바퀴 돌아보면서 고카트를 즐기면 되는데 안전 헬멧을 쓰고 운전하고요 고카트는 최대 시속 20km로 설정되어 있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카트를 타면서 이제 제주로 센트파크를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먼저 고카트로 센트로파크를 한바퀴 돌아보고 위치를 익힌 다음에 천천히 다시 한바퀴 둘러봤습니다 제주 센트럴파크는 국내 최초의 미니어처 박물관인데요 세계 7대 미니어처 테마파크로 각 나라의 우수한 건축물을 전시하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세계 유명 건축물에 대해서 공부하기에도 좋습니다 워낙에 즐길 거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같이 가족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세계 6대주 50여개 국가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나 멋진 건축물 110여점이 같은 비율로 만들어져 있어서 구경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아직은 해외여행길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해외여행에 목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곳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갈증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동화나라에는 제가 어릴적에 보던 둘리캐릭터나 마징가나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캐릭터들도 있고요 아, 닭창에 닭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 센트럴파크의 건축물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남대문이라든지 청와대나 불국사도 만나볼 수 있고요 뉴욕 자유의 신상이라든지 호주 오페라하우스 러시모아산 큰방의 얼굴이라든지 뉴질랜드의로토루와 박물관 같은 다양한 건축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는 미니 전망대가 있어서 제주 센트럴파크 전체적으로 조망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쉬엄쉬엄 구경하기에도 참 좋습니다. 제주 센트럴파크에는 고카트를 타고 신나게 세계여행을 즐기는 것도 참 좋았고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세계여행을 하면서 멋진 건축물 앞에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았는데요. 그 밖에도 즐길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각 5,000원의 체험요금을 내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보트 체험이나 물고기 잡기 체험도 가능한데요 아, 작은 아들이 고카트를 타면서 보트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어린이 보트 체험부터 했습니다 손으로 돌을 저어서 타는 보트 체험인데 미니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보트를 타고 유유자적하게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직원 분께서 친절하게 떼어 주시고요 아, 지도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트를 타고 즐길 수 있었는데 보트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도 가까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물고기 잡기 체험이 있었는데요. 작은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뜰 채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작은 물고기들이 워낙에 빠르게 움직여서 잡기가 여간 쉽지 않았는데 작은 아들 녀석보다 큰 아들 녀석이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하면 잡은 물고기 중에서 두 마리는 주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여행 일정이 좀 남아서 물고기는 별도로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주 센트럴파크가 정말 좋았던게 체험을 하고 나오면 편하게 쉴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아, 아메리카노나 꽃차 아이스크림 중에서 한 개를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폰은 커피를 마셨는데 카페 분위기도 참좋았고요 카페 앞에는 빨간 양기비가 멋지게 피어있더라고요 고카트를 타고 세계여행까지 하고요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해서 13,000원이면 정말 저렴하지 않나요? 후회 없는 제주도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즐길 거리 많은 제주 센트럴파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야 되는 제주도 여행지 두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가족 여행으로 가면 특히나 더 좋은 곳이니까요. 제주도에 가족 여행으로 가볼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